아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플루토스의 리키 입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마진 트레이딩 튜토리얼 여섯 번째 시간 비중 조절과 레버리지에 관해서 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솔직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더들 마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마다 어, 좀 성향의 차이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어, 케바케라고 하죠. 그러한 어, 성향의 투자의 성향의 차이가 좀 반영되는 그러한 트레이딩 스킬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중 뭐 레버리지 이러한 말이 적혀 있는데요. 뭐, 시, 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게 비중 같은 경우는 내 시드가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 중에서. 어, 뭐, 절반만 넣을 건지, 아니면 뭐, 10%만 넣을 건지, 아니면 은 뭐, 100% 다 넣을 건지, 절반만 넣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비중이고, 레버리지는 이, 내가 넣은 비중에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를 최대 100배까지 넣을 수 있죠. 일반적인 거래소. 그래서, 뭐, 뭐 최소 레버리지를 뭐, 적용시키는 데는 뭐, 1배인데도 있고, 뭐, 5배인데도 있고, 뭐, 10배인데도 있고, 최대 100배까지 되는 이러 거래소. 그래서, 레버리지를, 어, 설정하는 그러한 어, 뭐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비중이랑 레버리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이거에 어,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중 레버리지 이런거를 정할 때내 어, 성향 내 투자 성향 이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입 자리입니다 진입 자리 자 진입 자리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어떤 뭐 비트코인 이라든지 아니면 다른그 매매 종목의 그 상황이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 당시에 어, 모든 전략이 세워져야지 이 비중과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어, 조합을 시켜서 이제 내가 원하는 석양에 맞는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투자를 할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면은어 내가 마진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근데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요 자리에서 바로 롱을 잡고 기다려 이건 안된다는거 어.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아니 내려갈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막 이거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게 어 조바심 맘나 그래서 무조건 그냥 푸션을 잡아야겠다 이러한그 충동적인 매매는 어, 100%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어, 실패한다 모든 시계가 날아간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어, 진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략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어,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갈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고 쳐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롱 포지션은 한 7100불 정도 에서 잡고 어, 손절가는 뭐 7,098 저뭐 타겟 같은 경우는 최대 8,000불 정도 본다 자, 이러한 전략들이 다 세워져 있어야 돼요 뭐 모든 트레이딩이 마찬가지지만 마진는 특히 더중요합니그 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레버리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 그 손실률은 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전략은 뭐 손절 원칙 그리고 매도 원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진입 전에 모든 것이 완석, 완벽하게 어,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비중 레버리지를 정하는 건데 어 이거는 뭐 쉽습니다.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손익비가 좋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기본적이겠죠. 근데 어좀 움직임의 변동성이 크고 그렇죠. 이러한 자리들 좀더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렇죠. 더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변동성이 클것 같은 자리, 어, 클것 같은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비중을 어 조금 많이 태우고, 비중을 많이 태우고, 그죠. 레버리지는 조금씩 적게 끼운, 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자리,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자리, 그죠.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쌓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저비중 고배율, 이러한 어, 쪽 공식을 많이 씁니다. 저비중 고배율. 그 그러니까 고배, 아 반대죠. 네. 고비중 저배율. 고비중 저배율을 써서 변동성에 의한 레버리지에 의한 뭐 청산 위험성을 조금은 어덜수 있는 고한 어, 전략이 이제 어 고비중 저비율 전략. 그렇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 어 고비중 저비율의 반대. 그렇 저비중 고비율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비중 고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 변동성이 조금 적어요. 변동성이 대신 적은 대신에 막 찔끔찔끔 움직이는데, 그 상하의 변동 폭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박스권 같은 경우, 그쵸?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고배율 저 레버리지를 쳐가지고는, 어,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조금의 리스크를 대비하려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의 낮은 비율, 뭐, 최대 10%까지. 뭐, 기본적으로 한 3%, 5%. 그쵸? 이렇게 끼고 나서 레버리지를 뭐 50배에서 100배 정도 낀다든지 음. 이렇게 해서 적은 변동성에서 음. 그래도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어, 저비중 고배율 이런 식으로 어,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뭐 저비, 저비중 저배율 의미가 없죠 저비중 저배율은 트레이딩해도뭐 수익률이 낮어 얼마 안돼기대수익 그리고 반대로 고비중 고배율은 음, 100이면 100 깨집니다 만약에 열번 하는데 한번 고배율, 고비중으로 터졌어. 잭팟이 터졌어, 잭팟. 어, 똑같이 고비중, 고배율로 똑같이 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어, 다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저비중, 고배율, 고비중, 저배율. 요런 식으로 좀그 극단적인 어떤 그 고비중, 저배율, 뭐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좀 본인의 어떤 그 경험에 맞춰서 요런 것들을 밸런스를 좀 조절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맞은 트레이딩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음좀 어느정도 감이 와요 아 이럴 때는 배율을 좀 크게 해야겠구나 아니면 이번 때는 비중을 좀 크게 해서 배율을 좀 낮춰야겠구나 어 이런식으로 좀좀 어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어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뭐 풀시드 받고 그렇죠 레버리지도100 뺏기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되고 어, 이런식으로 비중과 레버리지를 조절하면서 어,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법을 어, 익히시길 바라며, 바라면서 어,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